일단 평상시에 되게 많이 쓰는 그런 그냥 이렇게 흘러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되게 진심이 와닿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사람마다 또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되게 진심이 있고 되게 소중한 분들 소중한 것들이 되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.